일본인들로부터 유사 역사학이 탄생하다. 고대에 있었던 조한전쟁에 대한 얘기를 했었다. 그리고 이제 그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다. 20세기 초 일본인들은 한반도를 마음대로 유린하고 있었다. 1909년 남만주 철도주식회사는 도쿄대학교의 도리 리조에게 고구려 고적 조사 사업을 의뢰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 중증 확증 편향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아무거나 주어들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하던 도리 리조는 대동강변에서 주운 한식기화를 근거로 이 일대가 낭랑군의 일대였다고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당연히 세간의 평가에 돌플러스아이 취급을 당할 뿐이었다. 그러자 여기서 다시 일본인의 필살기가 나온다. A를 B로, B를 A로 바꿔버리는 것이다. 도리의 우전은 조선총독부에 이렇게 건의했다. 고구려 고적조사사업이라는 명칭을 한낭랑시대의 고적조사사업으로 개칭할 것을 건의드리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부터 고구려 유적들이 한해 낭랑군 유적으로 요즘 말로 뇌피셜 체창조되기 시작했다. 조선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원래의 역사를 뇌피셜로 왜곡하는 일제의 유사 역사학이 창조되는 순간이었다. 한국 역사를 탐닉할수록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고함에 충격받은 그들은 반드시 한국 고대사를 원래 식민지였던 것으로 만들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현재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가 정당화되고 조선인들을 키죽게 하여 저항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게 조선총독부를 중심으로 세키노, 스다소키치, 이케오치 히로시, 이만이시류 등등이 도원결의하며 조직적으로 조선사 회국에 올인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지켜내고 있었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내가 젊은 때만 해도 감히 당군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주태형 박사 그리고 현재 동시대 인물로서는 내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당군의 노래를 불렀다. 백은정 서울의 소리 대표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늘날 당신과 당신의 아들, 딸이 외우고 있는 국사교과서에는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강 북부지역에 한사군을 설치했다. 또는 고조선 지역에 한의군영이 설치됨에 따라 우리나라 고대사를 이끌어갈 새로운 정치 세력은 고조선 외곽 지역에서 출현하게 된다. 라고 쓰여 있다. 지나가버린 옛날 얘기가 아닌 지금 현재 실제 상황인 것이다. 클이포 중국사를 진짜 한국 역사로 둔갑시키다. 삼국료사를 조작한 것으로 유명한 동경제국대의 이만실 류는대동강변 일대를 돌러보고 이곳은 빼박 고구려 유적지입니다. 라며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조선사를 말살하라는 일왕의 특명을 받은 조선총독부라는 든든한 백을 두고 조선사 편수회와 조선사 편찬위원회의 조, 중심축이 되어 미친듯이 횡행하게 된다 바야흐로이만희시류는 조선사를 왜곡하여 억지 뇌피셜로 장찰된 유사 역사학 창조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이후 이 사람이 가는 곳은 미라 같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수천 년을 잠들어 있던 세상 모든 유물이 잠에서 깨어나 두더지처럼 땅 위로 막속구쳐올랐던 것이다 갑자기 땅 파서 주는 문자라거나 와당이나 복리 등등의 이름 좀 그럴싸하면 무조건 한나라의 것이라고 억지 주장하고 존재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만들어서라도 급조하였다 이것 도저히 안되문이다 주장하면 할수록 돌플러스이 취급이나 타나지 않는 무니까 뭔가 필요합니다 뭔가가 그 뭔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때 이만이시류의 머릿속에 반고의 한서 지리지에 쓰여있던 문장 하나가 떠올랐다. 점재현이라는 곳이 낭랑군에 속해 있다. 고 써있던 것이 생각난 것이다. 그곳에 차가 나여 골몰하던 이만이시류는 사람들이 아무도 의심할 수 없게 할 만한 아이템을 생각하던 중 비석을 만들면 어떻겠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어... 이거 빼박이 문이다. 부러져도 남는 장사 했으네. 이러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 그렇게 그가 길을 가는 중에 주문이라도 외웠는지 갑자기 허허벌판에서 동네 사람 대대손손 수천 년 동안 아무도 본적 없었던 비석이 무슨 그랑조마냥 불쑥 튀어나온다 어? 그런데 뭔가 레파또리가필요하문이다 레파또리. 뭔가 그럴싸한 이야기 없으으니까 이러면서 이만희 시류는 동네 면장에게 에이 hey 어디 비석 하나 없어? 물었더니 동네 면장 말 비석이 하나 있긴 한데 아무도 해석은 못하고 해석을 하는 자가 비석 밑에 보석을 가질 수 있다는 설마이 내려져오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비석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 비는 이만희시류가 바로 해독할 정도의 단순히 잡신에게 평안을 비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물론 보물은 없었고 있었으면 다내고이만희시류는 반고에서 한서 지리지에 점재현이 낙랑군에 속해 있다고 쓰여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그 지역이 낙랑군의 치소라고 했다 반고는 사마천이 눈으로도 보고도 쓰지 않은 지명들을 아무 지명들을 한소에나열하였으면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쓴점재연이라는 장소도 사실을 기반하여 쓴 것인지 아니면 당시 점재연이 어디를 비정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직적으로 함께 움직이던 일본 사학자들은 즉각 동의하며 평남 용감군은 바로 낭만군의 점재연으로 확정되어 버렸던 것이었다 그 헛소리에 따던 이장은안들여고 동네에서 돌던애와버라고 해서 찍은 사진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증언은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인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어떤 비석에 서 있었다 이렇게 일본 제국의 필요에 의하여 한국 고대사는 고대 한나라의 식민지로 확정되어 버리게 되었다. 클릭 5. 이거 방탄유리야이 야. 이만희 시류는 당시만 해도 비속으로 조작을 했으니 절대 이것은 뚫리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북한에서 연구하는 조선 고고연구의 물성 분석을 통해 본정제비와 복유의 진면모라는 과학논문은 이만희 시류에게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이거 방탄이라고 미국시라. 정제비의 성분은 본래 질이 좋은 그 주변의 화강암과의 성분이 크게 다른 곳으로 검사되었다. 정제비의 성분 분석 결과 일단 시멘트부터 사용되었다. 은은 주변의 화강암보다 2배에서 크게 4배의 기준치 이하고 납은 3배, 아연과 텅스텐, 니켈은 각각 2배씩 많고 바륨은 주변 화강암에 비하면 6분의 1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고 나토리움은 3분의 1 정도로 부족하다. 그고대에 누가 어느 먼 곳에서 저피석을 끌고 여기까지 뺑치고 와서 심어놨다는 뜻이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할수 있겠는가? 여기 화강암케에서 여기서 만들어도 힘든 작업인데 명백히 신뢰할 수 없는 유물이다 과학은 다른 지역에서 이만니시류의 주도로 어디에선가 조작된 후에 저곳에 실어 날라졌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아직 한발 남았다 다시 주민들의 증언 일본인들이 왔다갔다 하더니 갑자기 없던 비석이 서 있었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이만니시류를 등가하는 후지무라 신이치가 있다 역사 사기꾼들의 총출하람 1950년생인 후지무라 신이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학으로 고고학을 연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중에 갑자기 미야기현에서 4만 년전의 유물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당시 일본에서는 3만 년전 유물이 가장 오래된 것이었기에 이 사건은 대대적으로 방송에 보도되었다. 그는 이만이시류보다 더센 주문을 외고 다니는지 어떻게 발길이 닿는 곳마다 유물들을 발굴해내더니 결국 무려 70만 년 전에 구석 유물까지 발굴해내버렸다. 그러나 그의 영광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유물을 땅에 묻어두고 며칠 후 그곳을 다시 가서 발굴하는 척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그 쇼타임은 끝나고야 말았던 것이었다. 일본의 우익학계는 예나 지금이나 역사 조작을 즐긴다. 일본인은 A를 B로, B를 A로 고치고 우기면 그게 사실이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아직도 자기들이 조작해둔 역사를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해가 것 같다. 클립 6.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한국에 남아있는가? 이에 대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이병도 왈. 동방 한구년의 설치가 우리 고대의 사상이 일대시기를 획하는 중대 사실임은 물론이지만 그것은 비단 정치에서뿐만이 아니라 문화상에 있어서도 그러하였던 것이다. 곧 한해 동방군연이 설치된 이후 산만적이고 후진적인 동방민족사회는 전자의 부절한 자극과 영향을 입어 정치와 문화에 있어 새로운 반성과 향상의 한 모멘트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중국의 발달된 고대제도와 문화, 특히 그 우세한 절기 문화는 이들 주변 사회로 하여금 흐망의 관역이 되고, 따라서 중국에 대한 4대 사상을 싹을 트게 한 것도 속일 수 없는 사실이다. 이분도 한국 고대사연구. 사료 있어요? 이병도가 이렇게 말하는 사료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다 직접 사료는 물론 구전사료나 간접 사료를 통한 합리적인 해석도 아니다 즉 그렇다면 근거 없는 뇌피셜인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병도는 유민식의 뇌피인법의 황제로 유명하다 그런데 한국 식민사학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사료 무시, 근거 무시로 일관하며 오로지 일본 수승들이 써준 지침서에 따라 움직입니다 식민사학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사료가 있는냐를 묻지만 자기들끼리는 사료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은 말이다 그들은 함께 움직인다 우리에겐 실제 사모이다 당시 조선총독부가 가능한 조선반도사 평성 요지 및 순서를 좀 알아보자. 예, 조선반도사의 주안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선인이 동족인 사실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둘째는 상고사에서 이조에 이르는 군웅과 흥망과 기록, 역대의 혁명 역성에 의하여 중인이 점차 피비하기를 빈약에 빠지는 상황을 서술하고, 근대에 이르러 성세의 혜택에 의해 비로소, 생의 행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자세히 기술할 것임이니다. 일제의 이 목적은 조선인들로부터 하여 현재 일본의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절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였다 그래서 일제는 한사군을 억지로 한반도 안으로 끌어들였고 한나라로부터 우수한 정치 제도와 철기 문화를 받았음을 강조했다 원래 옛날부터 문화적으로 미개하고 정치적으로 피낙한 나라였다는 것을 주입하여 현재 일제의 강점기가별 문제들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해방 1945년 8월 15일부터 오늘의 2022년 6월 16일 당신 자손의 국사 교과서에는 아직도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강 북부 지역에 한사군을 설치했다 또는 고조선 지역에 한해 군현이 설치됨에 따라 우리나라 고대사를 이끌어갈 새로운 정치 세력은 고조선 외곽 지역에서 출현하게 된다 라고 쓰여있고 아이들은 그것을 달달 외우고 있다. 이 영상의 풀버전은 본 채널을 통해 볼수 있다.